첼시 묶여서 뭐해 안녕 어, 옳지 반대로 또 돌아 첼시 돌아 아니 반대로 돌아라고 이 멍청한 시야이 멍청아 첼씨 안녕 안녕 돌아 돌아면 되잖아 첼시 아니 너가 묶였잖아 너가 묶여 놓고 왜 나한테 성질이야 첼시 안녕 돌아! 왜 이렇게 돌아? 제시야 돌아! 아니 반대로 돌아가고 이 멍청한 새끼야 아우 씨야이 멍청한 댕댕아 야이 멍청아 이 멍청아 빡쳤다 <웃음> 빡쳤다 제시 가자 안녕 얼지얼지얼지한번더 어, 돌아! 아니 이쪽으로 너는 무슨 씨 멍청한 댕댕이 제시 돌아 돌아 제시 돌아 반대 얼티 얼치, 얼티 얼치. 그쪽으로 얼티 얼티 얼티 한번더한번더 제시 한번더 돌아 돌아 돌아 이쪽으로 돌아 일로 와시 이리 와 아니 씨 어 <웃음> 옳지! 옳지! 옳지! 잘했어! 돌아! 셋시 돌아! 옳지! 돌아! 아니, 멍청한 댕댕가 야이. 야이씨. 에라이씨. 이시 돌아! 안녕. <웃음> 돌아 아니 돌아라고 아이씨 때려쳐 야 때려쳐 때려쳐 돌아 얼치 잘했어 얼치 잘했어 아이 잘했어 첼시 돌아 첼시 첼시 돌아 첼시 돌아, 첼시, 돌아. 얼치 잘했어 얼치 잘했어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첼시 돌아 아니 첼시 돌아 돌아 첼시 한번만 더 하면 풀린다 첼시 한번만 더해 얼치 잘했어 아이 잘했어 야 뭐 하냐고? 미치겠다. 너 때문에 진짜. 미치겠네. 간다. 나. 안녕. 안녕. 아, 돌아라고. 돌아라고. 아이씨. 3시 가자. 가자 가자 자식 가자. 3시 가자. 가자. 3시. 아, 너가 그렇게 가놓고. 야, 첼시. 뭐해, 가자. 첼시, 가자. 가자, 첼시. 가자. 아니, 이게, 아니, 자기, 네, 자기가 이렇게 해놓는데. 아, 반대로 가면 되잖아, 이빠. 뭐해, 첼시. 첼시, 뭐해. 거기서 낑낑대고 있어. 젤씨 아유 진짜 에라이 아줄 꼬였다고 너 때문에 아니 바보야 <웃음> 반대로 더 가네 젤씨 뭐해 젤씨 가자 젤씨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젤씨 <웃음> 가자 제시.